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웃음> 어, 이번 영상은 저의 개강 후에 저의 일상을 담아봤는데요. 좀 개강 후에 학교에 맞춰진 저의 일상을 담아봤어요. 일단 저는 룬드대학교에서 서비스 매니지먼트 학부에서 스페셜라이제이션으로 리테일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근데 이게 그 인트로가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이렇게 3일간 진행되는데 그 3일은 멘데리가 아니라서 자기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수업을 가서 듣고 싶으면 이 리딩 리스트와 과제를 다 해결을 해야 가서 수업을 듣고 이해하고 다음 게뭐워크샵이 있으면 토론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해가야 해요. 인트로덕션 위크가 너무 너무 힘들었고. 주로가 좀 OT주간으로 해가지고 좀 루스하게 가는 편인데 여긴 정말 반대도, 반대로 돌아가고 있고요. 어,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거의 제가 이동 중에 논문을 읽는 모습 아니면 카페에 가서 뭘 하는 모습 제 방에서 계속 뭔가를 하는 모습 위주로 담아본 영상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즐겁게 봐주세요. 저는 데비랑 피크닉을 나왔어요 데비 하이, 하이. 지금 어, 이틀 뒤에 목요일에 student led seminar가 있어서 거기에 가져가야 하는 저의 과제를 하고 있고요. 거의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웃음> 글자 수가 너무 많이 오바돼서 많이 줄여야 하고 또 reference를 뭔가 잘못 넣어가지고 그것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급하고. <웃음> 그리고 이번 영상에선 제가 거의 계속 이거나 뭐 다른 회색 구두치를 입고 있는데 이게 제가 제 방에서 입고 있는 옷인데 제가 계속 이 옷을 입고 등장한다는 거는 이 방에서 나가지 못하고 계속 <웃음> 뭔가를 했다는 그 뜻이에요 <웃음> 완전 계속 갇혀있어요 여기에 아니면 학교 어디 빌딩에 가서 막 하거나 아무튼 일단 내일 4시까지 텍스트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어서 빨리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h, s e r for freshly baked apple pies. Now g l a s s h i s might be a little hot, but... This is... what? Which one? This knife? It's okay. cutting it so properly. Oh, you're so good, like way better than me. <laughs>